비명 일이 매우 위급하거나 몹시 두려움을 느낄 때 지르는 외마디 소리 인간이라면 누구나 살면서 비명을 지르게 될 일이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잠을 자고 있는데 얼굴을 타고 기어올라오는 어떤 생물체를 감지했다거나 우연히 한 동네에 사는 예쁜 여자를 보고 기분이 몹시 좋아졌을 때아귀 아! 귀여워! 어! 우리가 우리, 우리 있었어! 놀이공원에서 롤러코스터를 탈 때도 마찬가지고 수직으로 낙하하는 자이로드롭에서도 비명이 터져 나오게 마련인데요 그래도 역시 가장 원초적인 비명이라 함은 공포에 직면했을 때 나오는 쇼크 스크림으로서 이는 약1 2 0 d b 을 넘나드는 강한 사자후를 날려보내며 공포로 인한 스트레스를 힘차게 분출하는 삶의 지혜가 담긴 퍼포먼스라고 할수 있겠죠 어쨌든 오늘은 각종 영화에 등장했던 비명의 종류와 그 효과 및 특징에 대해 가볍게 떠들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인데요 그냥 재밌자고 만든 영상이니 죽자고 달려드시는 분들은 부디 안 계시길 바라면서 달콤 살벌한 영화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I'm l e a n o n 1 이를 악물고 구세게 견뎌내자 끔찍한 공포가 엄습하는 가운데 지금 비명을 질렀다가는 끝장이야! 라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아야 할 경우에 해당되는데요. 죽을 힘을 다해 비명을 참아내는 동안에는 그야말로 과략근 끝부분이 힘차게 조여들면서 정신이 혼미해지겠지만 그래도 살고 싶다면 어쩔 수 없이 습득해야 할 필수 스킬이기도 하죠. 하지만 만약 정말로 참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여기 지존보처럼 도구를 이용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훨씬 참기가 수월해지거든요. 레슨 2. 내뱉지 말고 들이삼키자 앞서 말씀드린 인내형이 긴 시간을 버텨내야 하는 끈기의 산물이라면 절제형의 경우 찰나의 순간 발생하는 호흡조절이 관건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특히 혈압이 높으신 분들의 경우 마음껏 비명을 내질렀다가는 말 그대로 비명횡사하는 수가 있으니 비명이 나오는 순간 헉! 하면서 안으로 삼켜주는 방법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혈압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본의 아니게 너무 깜짝 놀라서 비명이 자동으로 삼켜지는 경우도 덜어 있는데요. 어느 쪽이든 시끄럽다고 타박 받을 일은 없으니 종종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레슨 3 여럿이 함께하면 공포심마저 감소된다. 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여럿이 힘을 합치면 두려울 게 없는 법이죠. 비명이라고 해서 다를 건 없습니다. 일단 혼자가 아니라는 데서 오는 안도감이 상당할 뿐더러 똘똘 뭉쳐서 내지르는 엄청난 비명소리는 상대방을 순간적으로 위축시킬 수도 있죠. 어쨌든 여럿이 함께 하는 만큼 상대적으로 공포감이 덜할 수는 있겠지만, 역시 살고 싶다면 얼른 내 튀시는 게 상책입니다. 안 그러면 그 중에 한 명은 반드시 골로 가게 마련이니까요. Lesson 4 두성, 진성, 가성을 총동원한 복식 비명의 완성 원래 비명이라는 게 시원하게 내지를 때그 효과와 감동이 배가 되는 법 만약 당신이 건물 내부에 있다면 유리창이 다 박살날 정도로 바깥이라면 온 동네가 다 쩌렁쩌렁 울릴 정도의 크나큰 발성으로 비명에 울린하세요 이 경우 혓바닥을 아래로 내리깔고 목구멍을 최대한 열어줘야 좋은 비명이 나올 수 있으며 이렇게 비명의 볼륨이 커질수록 누군가 그 소리를 듣고 달려와 당신을 위기로부터 구해줄지도 모릅니다. 사실 가장 쉽고 편하게 낼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비명 스킬이라고 할수 있겠죠. Lesson 5 아쭈, 무서워? 공포심의 강도가 너무나도 드세어지면 인간의 뇌는 순간적으로 오작동을 일으키며 감정 표현에 적잖은 오류를 가져다 주게 됩니다. 사실 이 정도의 상황이 되었다면 본인의 의지 따위와는 상관없이 그냥 진짜로 미쳐버렸을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한데요. 뭔가 보는 이들마저 복잡 미묘한 심정을 갖게 만드는 유니크한 반응이라고 할수 있겠죠. 만약 이 방법을 본인의 의지로 시전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비명에서 웃음으로 넘어가는 적절한 타이밍을 찾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는 거꼭 숙지하세요. 레슨 6. 비명을 가장한 내귀의 캔디 사실 이 방법은 어느 정도 비주얼이 받쳐줘야 더욱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신같은 미모를 뽐내며 상큼한 발성으로 귀엽게 비명을 질러주게 되면 방심하고 있던 상대방은 자칫 사랑에 빠져버릴 수도 있는데요. 물론 자신을 죽이려 했던 놈이랑 한 두어 달 정도 만나줘야 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외모 지상주의가 만연한 사회에서는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역시 아무나 쓰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편이니 이 같은 분들은 꼭 자제 부탁드립니다. Lesson Seven. <웃음> 자유를 만끽하는 안면근육 이런 경우는 아마도 상상을 초월하는 공포심이나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엄습해오는 등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 종종 터지는 경우인데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본능적으로 발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억지로 만들려고 하지 않아도 아주 자연스럽게 오만상이 찌푸려지게 됩니다. 뭐 어차피 비주얼 따위는 신경 쓸 상황이 아니긴 하지만 집앞 슈퍼 갈때도 꽃단장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가급적 피해야 할 타일이긴 하겠죠. 레슨 8 아이쿠 깜짝이야 이번 경우는 살면서 흔하게 겪을 수 있는 상황으로서 일상생활 도중 뭔가가 갑툭튀를 시전했을 때 본능적으로 터져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잠시 동안 이성을 놓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후에는 매우 폭력적인 성향을 보일 때가 많으며 정신이 돌아온 후에는 뻘쭘함을 무모하기 위해 괜히 옆 사람한테 푸는 경우도 종종 보이게 됩니다. 아무튼 모든 것이 본능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괜히 이게 뭐냐면서 우실 필요까진 없을 것 같고요. 설령 주위에서 좀 놀림을 당할지라도 그냥 아무렇지 않은 척 쿨하게 넘어가 주시면 될것 같네요. 아, 아, 왜? 아, 어, 와, 요시가... 레슨 9 온몸으로 표현하는 퓨전 스타일 다음은 뇌에서 자극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입보다 몸이 먼저 반응하게 되는 몸개그 스타일입니다. 본인들 스스로는 뛰어난 반사신경으로 위협을 감지, 본능적으로 몸을 피하게 되는 순발력의 산물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유야 어쨌든 보는 사람들에게 뜻밖의 큰 웃음을 주게 되는 건 사실이니 어쩌면 가장 효율적이고 좋은 결과를 가져다주는 행동일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겁쟁이라는 낙인이 찍힐 수도 있지만 그 정도는 감수해내야겠죠? 레슨 10 상대방의 귀에서 피가 나올때까지 마지막은 폐활량이 형격하게 임페리얼 하신 분들께 추천드리는 방법인데요 고막이 찢어질 듯가열찬 비명소리를 쉬지 않고 내지름으로써 상대방의 혼을 빼놓는 데 최적화된 방법이기도 하죠. 비명 중간중간마다 들숨을 쉬거나 울먹거림을 섞어가며 자연스럽게 호흡조절을 해주시는 게 관건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사자후와 실성형을 적절히 믹스해주면 더욱 좋은 효과를 볼수 있는 방법입니다. 어쨌든 상대방 귀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삐 소리가 나게 될 정도라면 대성공 일단 호러 퀸으로서의 자격은 충분히 갖추게 되었다고 할수 있겠죠 물론 보고 있는 사람들 귀에서도 피가 나고 삐 소리가 나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이 친구 비명 좀 지를 줄 아는데? 라는 소리가 듣고 싶으시다면 가장 완벽한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지금까지 영화 속에 등장했던 다양한 비명의 종류에 대해 두서없이 주절거려 봤는데요. 이처럼 영화 속에서 자신의 몸을 사리지 않고 있는대로 비명을 질러주신 수많은 배우들 덕분에 더욱 더 재밌고 현실감 넘치게 영화를 볼수 있었던 거겠죠? 아무튼 오늘 영상은 예전에 블로그에 썼던 글을 토대로 이곳저곳 다듬어서 만들어 봤고요 좋아요와 구독 사뿐히 눌러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달콤살벌한 영화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구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